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먹방을 할 겁니다 편의점 혼밥에 이어 오늘도 혼밥을 할 건데요 오늘은 치킨을 혼자서 가서 먹을 거예요 요즘 먹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라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볼때 찡그리고 보잖아요 근데 찡그리고 볼필요 없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 수술을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노트북 편집을 하면 려 눈을 계속 써야 되는데 눈이 좀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먹방을 합니다 원래는 한 마리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나와보니까 한 마리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저혼자예요 저 화살치킨 한 마리 뼈 있는 걸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뼈 있는 거 반반 하나 주시고 사이다 하나 주세요 아니 둘다 뼈인데 반반 반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화살 하나요 두 마리요 두 마리요? 네한번더 주시라고요? 네 아니 먹고 나오면 포장해가려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와살 치킨. 첫 번째, 이건 약간 깐풍 소스 같은 거에 매콤한 고추 기름이랑 해서 한 거거든요. 약간 매콤한 간장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여기가 기본 양념이 좀매콤해었던데보다 파살치한 마리, 반마리, 반마리 두 마리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와, 아이고, 뒤에 뭐한 마리 닭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닭다리 와, 바삭바삭 이것도, 바삭, 바삭. 이것도 닭다리 잘 먹겠습니다 프라이드 터 먹어야 겠죠 이철 씨가 두 귀여운 마저 오서나가서이 수식은 미리 만드신 수식.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그만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그그만맛 그만큼, 만 만약에 나 혼자 왔으면, 남은 집에 와서 여리를 했다고 느 싶은데 진짜 내 집에서 여유를 한다. 하나 났어야어이인체 시간을 꺼주세요. 어가요 안녕하세요. 시 있습니다. 네, 만나서 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여기 놔두고, 이정도 나에게는 일단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해 주고요. 이윗 부분을 뼈만 손으로 잘 잡아서. 뼈만 나와요. 뼈만. 뒤에 날개. 게 많아가고요. 살만 쏙. 아서잘도고남들 관심이 많 윤철 씨. 얼마 전 이것을 대하십시오. 학교 음식을 좀 가르쳐 주실까기회를 넣었던 모양입니다. 저데 네, 여기는 향기 나무군요. 하시면 꼭는 향기 나무를 꽃피기전는 먹어야 돼. 저도 향기, 향기 있는 남자 같다고 네. 각향기는은 남자 향기인. 향기인은 남자 향기인. 향기인은 남자 향기인. 향기인은 인향기향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어요이 닮아야 근 네. 진정으로 닮아가지 외모가 닮아가는 지다고니까면 뭐? 아까이 묻힐 때뭐에다 음, 제가 좀 <놀때만> 따면 음, 네. 기름에 둘러서. 네. 지수자. 네. 지수자. 네. 지수자. 네. 지수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니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지 아 이거 정도면 네. 보다 서촌에 간장 뭐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은데. <웃음> 저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먹어 가지고 아, 네, 아, 네, 네. <웃음> 네 네. 간장 찍킨아무맛도없더만큼 하네. 느끼하기만 하더만네 네. 네. 네. 짜고. 약간 매콤해야 되는데. 매콤한 거또 까짜버려 또. 음. 근데 젊은 애들이야 우리 그거 찍기 찾는 건 선전이지. 음. 근데 <웃음> 어떤 쿠키를 기다린 시도를 다시 태어나요 흉, 흉, 흉, 흉, 흉, 다듬어서 네. 손질을 한 다음에 씨를 네. 다 잡아냈어 제가 네. 마요네즈 많이 드시죠? 네. 저희는 마요네즈가 개발하고수분물를 음. 네. 뭐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안전하고 프레셔하게 먹기 위해서 또 홀을 가지고 아, 네. 두부는데쳐서 간수를 빼줍니다 순한 맛을 얻기 위해서다 마침 정말 편하네요 네. 진짜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배우라고 해서 왜 내가 다 하지? 이런 게 재밌는 건좋 맛은 어떻게? 저렴하고 어, 소스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요직원소 간은 세라. 와쌀을 절반, 건드가 절반. 네. 물란 승인의 가까우시는 뜻으로 난 소수 없었던 내가 식사를 해보는 인체시 그게 잘 스님을 따라 답답을 했는용 오찬씨. 오늘 밤. 마음의 상구를 켜고, 온갖 조빛 소리에 맞춰 저를 올리는 이모. 숨지지 않으자요 숨지지 않 아무 생각 없잖아. 그래서 부모님 건강을 기억해 봤하지가루 이게 e y were g 냉이를 썰어서 주문 끓이 그래서 올리고 또 절반 적어요. 그면은 달면... 아, 지금 여기 정도 나데 빠시 너 이쁠 올다 어체 어지분 파전에 닮는 듯 싶다. 이상인데한 마리 조금 덜 되는 거. 한 마리 조금 한한 마리 하고 이 오븐에 1, 2, 5 분에 일이 마리 먹은 것 같은데 한 마리가 조금 덜된 양이서 네. 깨끗이 먹었습니다. 다 좋아하시니 네네 남은 거 싸들고 다 먹었습니다. 지금 엄청 배불릅니다 이 남은거는 집가서 배고플 때또 먹어야겠어요 오늘도 치킨먹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먹고 싶은만큼만 남겨도 좋으니까 포장을 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음식은 버리면 아깝잖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